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부동산 마켓입니다. 오늘은 어, 대전 도안동에 위치한 아, 상가주택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음, 보시는 매물인데요. 어, 모건대 네, 서구 도안동 음, 모건대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코너 각지에 위치한 매물로서 월 순수익은 30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실 투자 금액은 음, 6억 2천 정도 어,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지도상으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 하겠습니다 목원대가 어, 이렇게 위치가 돼 있고요. 예, 이쪽에 이제 목원대 정문입니다. 해당 매물은 목원대의 예, 단독주택 밀집지역 어, 단독주택이 소수로 한정되어 있어서 어, 공실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어, 또 아파트 배우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아주 어, 핫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호재로서 또한 호수공원이 한 내년 후반경에 중국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까요? 어, 호수공원이 예, 이런 식으로, 어, 내년 후반기경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한창 공사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또 지도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게 있는데 음, 또 올해 하반기경에 이 도안대로가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거의 한 90% 이상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건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가가 음, 예, 현재 14억에 이게 나와 있고요. 이 분석한 거는 이제 예, 주인세대 미거주 어, 조건으로 살펴본 음, 상황입니다. 대지가 279.8 제곱미터인데 약한 84.63 평 정도 됩니다. 이쪽 동안동지구가 한 85평에서 90평 사이로 이제 매물이 아, 택지가 이제 예, 단독주택지가 조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인데 요 바닥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50.48평이고 연면적은 어 125.84평 올라가 있습니다 이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준공 년도는 15년 9월 에 사용승인 이나 있고 음, 주차는 이제 다섯 대 승인이 나 있는데 태양광 설치에서 한 대가 어,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여섯 대도 음, 공부상에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대출은 3억 6,400만 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채권액입니다. 어, 그리고 월세 합계는 448만원 정도 어 월세가 나오고 있고 이자를 제외한 월 순수익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이죠. 구매 약간 안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률 대충 따져보면 은 5.7% 정도 돼있는데 음 현재 금리가 계속 오르다가 지금 이제 보합세 내지 또 조금 다운된 경향이 있는데 예올어 하반경 이후가 되면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실 투자 투자금액은 6억 2,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주인 세대를 <웃음> 그 세입자를 내보내시고 본인이 입주할 경우 음, 실 투자 금액은 한 7억 4,400만 원 정도,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내가 거주하면서 200. 1 7 0 0 0원2 0원2 0만원2 0 0 0 0익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2니다0 0 0원 200,000원, 2 0 0 0 상가 원2 0 0 0 0나원 200,000원, 2 나와 있0 0원2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예미집. 쪽문 쪽입니다. 이쪽이 이제 m 미지 쪽문 쪽인데요. m 미지 쪽문 쪽에 위치한 앞에 보이는 이 상가 건물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해서 나왔습니다. 매매가 1 4억에 나왔고요. 중공연도는 15년도 8월에 준공이된 건물입니다.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어... 대지... 대지가 279.8 제곱미터, 84.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안 택지 개발 지구로 해서 이제 조성된 주택과 단독주택인데요. 어, 어, 보통 이제 대지가 한 85평 내지 90평 정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매매가는 14억이고요. 어, 보증금 합계가 어, 4,000이요. 다음에 제출금액이 3억 6,400 정도 잡혀있는 음,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 실 투자금액은 6억 2,400 정도면 되시겠고 어, 에, 월세 합계는 448만원, 450만원 정도 어, 수익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어, 대출이율은 현재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어, 올라가다 이제 좀 멈춰있는 상태에서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 내지 에, 5% 전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월 이자 지출액이 150만 원 정도 지출된다고 보시면, 네, 월 순수익은 한 297만 원, 400, 300만 원 정도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 아주 괜찮은 매물로서 이제 대학과 원룸 밀집 지역이에요. 그래서 공실이 전혀 없는 상태고, 어, 여기는 원룸이 부족, 아직까지는 이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 어, 뒤쪽으로 해서 한번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 날씨도 아주 포근하고 어, 온화한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쪽뒷 딘미터관이 되겠는데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는 현재 한 다섯 대 정도 될수 있겠고요. 녹지, 주차장 뒤쪽에 이런 녹지 공간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녹지, 네. 나무도 잘 갖춰져 있고, 뒤에는 텐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가 되겠습니다. 해당 매물을 입력해 보셨다가 관심 있는 분들은 부동산마켓, 한나라 부인계사의 부동산마켓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또한 13블럭에 이미지 정문 쪽에 위치한 다가구 상가주택 건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